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객실에는 인상부 배려 표시가 있는. 2번 역은 H H 역입니다. 내리실 분 왼쪽입니다. <목소리도> This stop is H H. The doors are o your i n